안녕하세요 블로깅 포에나, 나나입니다. 저희 둘이 오랜만에 지금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웃음>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 나나씨, 하이. 이더리움 하드포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기존 POW 방식에서 POS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쉐딩 그리고 캐스퍼등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번에 어,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가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를 진행한다 하는데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좋아요. 네, 이더리움 로드맵을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는 프론티어. 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발행을 하고 또 채굴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 홈스테드. 이더리움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각종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하는 단계. 지금 현단계라고볼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 번째 단계, 이 메트로폴리스인데 이더리움을 대중화시키기 위한 과정인데요. POW에서 POS로 방식을 전환하는 단계인데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세레니티인데요. POS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는 시점이 될것 같고요. 샤딩이나 캐스퍼가 적용이 돼서 이 DApp이 어려움 없이 구현 가능하게 되는 거죠. 3단계인 메트로폴리스를 형성하고자 1차 비전팀 하드포크를 작년에 진행을 했고요. 24일에 어,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 테스트넷을 진행하는 거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POW는 에너지 소비가 크고 POW의 주요 마이닝풀이 해시 파워를 독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의 분산화를 만든다는 점 그리고 두번째, 더 많은 거래처리가 가능해지고 높은 전송 속도를 필요로 했던 D앱들도 이더리움에서 그형 가능해지고 D앱에서 필요한 스마트 컨트랙트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대중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이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POW에서 POS로 급전환을 하면요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마이닝 풀을 비롯한 채굴자들인데요. 구입해 놓은 채굴기가 쓸모없게 돼버리면 이 채굴자들이 POS를 반대를 해서 새로운 하드포크를 진행을 하려 하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내놓은 제안이 난이도 폭탄입니다. 채굴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올리고요.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채굴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 단계가 오는 거죠. 갑자기 채굴을 금지하게 되면 투자자들한테 혼란을 줄수 있잖아요. 이 혼란은 막기 위한 거겠네요. 네. 어, 이첫 번째 비잔뜸 하드포크는 채굴 보상을 5위 더에서 3위 더로 낮췄고요. 이 난이도 폭탄 실행 시기를 1년 반 연기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이두 번째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는요, 채굴 어, 난이도를 대폭 높이는 시기를 1년 연기를 했고요. 채굴에 대한 보상을 3위 더에서 2위 더로 낮추기로 한 거죠. 비탈립도 난이도 폭탄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코드 변경은 한세달 정도는 코드를 다 따져보고 시험해볼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드포크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아요 이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로 가기 위해서 풀어야 될 막중한 과제이기 때문에 쉬운 사고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더리움의 3단계인 메트로폴리스가 구성이 되면 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POS 방식의 도입 단계이며 디앱들이 활성화되는 시기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어떤 경우를 예상하세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디앱이 활성화되면서 이더 가격이 오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POS로 변환이 되면 이더리움의 디앱의 큰 화두였던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확장성 문제, 그리고 거래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난이도 폭탄 가동으로 인해서 채굴을 할수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시기가 올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채굴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구조가 연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로폴리스가그성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POW에서 POS로 바뀌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이더리움이 이정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이죠. 이더리움이 이 단계를 넘어야 네번째 단계인 셀레니티에서 쉐딩과 라이트닝 키스를 도입하는 시점이 되어 이더리움의 로드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어, 오늘 영상은 이더리움 하드포크, 이 콘스탄티노플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더리움이 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POW에서 POS로 갈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POS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요 커뮤니티, 그리고 채굴자들 간의 대립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와 이더리움이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서 다시 최강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가 관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